네 저는 네 갈랜다 안녕 동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제 차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 서비스를 받고 수명이 다한 몇 가지 부품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의 상태도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 타이어의 상태가 크랙이 발생되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할 것을 권유받았는데요 올해 들어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예전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수명이 다한 타이어의 교체를 미루거나 중고 타이어 매장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법으로 정한 유통기한 없지만 제조 후 5년 정도가 되면 새 타이어에 비해서 제동거리가 늘어나고 내구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그냥 타이어가 버텨줄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관리를 통해 컨디션을 유지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값비싼 타이어 좀더 오래 탈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그럼 타이어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정기적인 검사. 날을 정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타이의 측면과 트레드 상태를 살피고 특히 균열, 변색, 돌출, 마모 등그 외에 손상이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장시간 햇빛을 피해 주차. 뜨거운 햇빛의 자외전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타이의 측면이 빠르게 열화되고 특히 낮시간에 활성화된 산성의 농도가 강한 오전에 의해서 타이에 포함된 오전 분해 방지제와 반응이 돼 표면에 갈변을 생성시키게 되고 세 번째, 세척 및 세정. 타이어에는 기본적으로 고무의 균열을 방지하는 산화방지제와 왁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세정제를 자주 또는 과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타이어의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세정제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네 번째, 석유계 광택제 피하기. 석유 성분이 포함된 유성 제품은 고무의 침투에 고무를 더욱 경화시키고 표면을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타이어의 광택제는 수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 적절한 공기압 유지.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 트레드의 마모가 증가하고 심각한 균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계절에 맞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여섯 번째, 과적. 타이어에는 차량의 실제 중량에 해당 차량이 운반하는 추가 중량을 더한 권장 하중 중량이 있고 그 적재 용량보다 추가될 경우 과부하가 생기면서 타이어의 균열 및 잠재적 손상의 원인이 될수 있고 일곱 번째, 타이어 보관 관리. 여름 또는 겨울 타이어를 교체 후 보관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타이어가 휠에 장착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이 되는 것이 좋지만 분리를 해야 할 경우라면 햇빛에 노출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내용이 모두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타이어는 많은 부품 중에 유일하게 지면과 맞닿아 있는 부품으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내구성도 끌어올리고 비용도 아끼면서 안전도 보장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리한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